국내 상장 중국 기업 외 관련주들 강세였습니다 아이오닉이 실리콘 10% 음극재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소식에 이녹스, KBG, 크리스탈 신소재 외 음극재 관련주들이 하루 내내 강세였고 크리스탈 신소재 강세의 동테마인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관련주들도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선언에 반도체 관련주 강세, 바이든 암정복 계획 소식에 일부 제약, 진단키트 계속해서 강세였고요. 2차전지, 니켈, 리튬 관련주들도 연이어 강세 나왔습니다. 찌라시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TLB입니다.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8%입니다. 삼성전자가 난이도 높은 선당 공정 및 DDR5 등 안정적인 공급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인 고용량 DDR의 사업 기회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TLB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의 DDR 기판을 공급 중으로 대표적인 DDR 전환 수혜주인점이 부각되었습니다 DI도 DDR 관련주로 엮이면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13%입니다. 예스티도 반도체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9.5%입니다. 예스티가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그동안 반도체 분야에서 부수적인 장비들을 공급해왔다면 핵심 공정에 도전 중이고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면서 안팎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예스티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고압, 고온, 어닐링 장비 관련 알파기에 이어 베타기를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MK전자입니다. 2차전지와 음극재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17%입니다. 오늘 차세대 아이오닉 실리콘 10% 음극재 배터리 탑재 소식이 있었고 과거 MK전자는 2차전지 분야의 핵심 재료 중 하나인 고용량 음극할 물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현대공업 역시 음극재 관련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14%입니다. 현대공업은 과거의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개발업체 엠프리우스의약 16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한 바가 부각되었습니다 세진중공업도 음극재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고가 2%입니다 과거에 세진중공업 계열 2차전지 친환경 전문 소재 기업 SJ신소재가 23년부터 2차전지 음극재와도전재 양산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j 신소재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는 고용량 음극 소재인 실리콘 계열 소재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합성 기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kt 서브마린 입니다 해적 케이블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2.4% 입니다 차이나 텔레콤 등 중국 국영통신 3사가 5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해저광섬유 인터넷 케이블망을 구축하는 것은 차이나텔레콤 등 중국 국영통신 3사가 5억 달러를 투자해서 아시아와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해저광섬유 인터넷 케이블망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같은 해저, 광섬유, 인터넷 케이블망 구축 사업은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같은 유형의 사업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삼진제약입니다. 침해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대규모 알츠하이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6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6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으며 향후 20년 동안 2배 증가하여 2050년에는 1,3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다음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찌라시올라왔고 오늘 고가는 5%입니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계기로 북미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5년간 7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 6천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아 메카닉스 최근 추천주였고 박스 돌파 30%에서 50% 상승 나왔습니다. 월봉 역시 역돌초 타점이었네요. 복습하세요. 다음 대한제당입니다 설탕 관련으로 찌라시 올랐고 고가는 2%입니다. 설탕값이 인도의 수출 제한 전망이 세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뉴욕시장에서 6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대한재당이 창업 이래 설탕 사업을 지속해서 늘려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확보해오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덱스터입니다. 길복순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별 반응 없었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이 흥행인 가운데 길복순의 CG작업에 참여한 덱스터가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대유플러스입니다. 2차전지 관련으로 지라시올라왔고 동전주이고 오늘 고가는 8%네요. 2차전지 관련주들 강세에 대유플러스가탄소나노튜브와 흑연을 혼합해서 발열 잉크를 만드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 사업이 부각되었습니다. 다음 유틸렉스입니다. 미국암연구학회에 참여 기대로 지라시올라왔고 고가는 6%입니다. 유틸렉스의 카티치료제가 4월에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의 최신 혁신초록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과거의 카티 동물 실험에서 100%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는 소식이 부각되었습니다. 완전 관해 키워드는 강한 호재이니까 암기하세요. 다음 성우아이텍입니다. 테슬라 관련으로 지라시올랐고 오늘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 생산 프로젝트를 재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 위치한 기가 팩토리에서 초기 연간 400만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성우 하이텍은 멕시코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일 하이텍이 삼성 SDI를 비롯한 주요 배터리 업체의 관심 속에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성우하이테 역돌초 타점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23% 상승 나왔습니다. 역돌초 타점 복습하세요. 다음 구형테크입니다. 전기차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고가는 8%입니다. 4월 12일에 바이든이 전기차 판매 부양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구형테크가 현대차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1차 협력사인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구형테크는 작년 4월에 역돌초 추천했었고 다시 추세 전환 시도 중입니다. 다음 MBT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으로 지라시 올라왔고 오늘 별 반응은 없었습니다. 네이버 웹툰 이용자들을 위한 신용카드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웹툰이나 웹소설 등을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50%를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이 소식으로 MBT가 네이버페이의 포인트 혜택 운영 사인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월 7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